지금 오늘 수 출... 목요일인가? 어, 난 지금 몸이 피곤한보다 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지금. 블랙미러가 어디 엄청 높은데? 달인들이 보게 될첫 무대는 바로 오늘인데, 그래도 그 무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발매 2일 전, 아직 블랙미러라마, 블랙미러가 세상에 나오기 전이지만 일주일 전에 인기가요 한옥을 하러 왔습니다. 야, 어, 나 진짜 알아, 오늘 흰색 바지 입었잖아 왜 자꾸 숨겨 뭔 소리야 나바면흰 바지야 늘바 색깔 아 맞춰야지 투톤이에요 오늘 오늘 동작 컨셉은 투톤이에요 아, 아, 아, 투톤이에요. 투톤. 아 그만해 <웃음> 네? <웃음> 202 신상입니다 202 SS 아, 아.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장난치면 이렇게 운다고 울어? 오지 마 <웃음> 빨리 달래 안녕하세요 <뭐라? 웃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횡이에요 뭔가? 아니 약간 옷이랑 이렇게 딱 하니까 또 뭔가요 이래야 될거 뭔지 알아? 우리 사 일초 표큰 암이다 네, 와큰 암인데? 우리 사 일초 아마도 저희의 세트로 예상되는 세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형! 디지털 세계야 어. 저 근데 진짜 야, 저거 근데? 찍으면 뭐 넣어올려나? 어! QR코드야! 무엇인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나중에는 진짜 디지몬 세계로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디지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블랙미러 버전이 몇 개인지 알아요? 원테이크 오리지널 버전, 평메아 버전, 평메아 거울 없는 버전, 원어스 버전인데 이게 다 달라요. 조금씩 사소한 디테일이 다 달라가지고 이번 퍼포먼스는 좀더 저희가 더 여유있고 안전하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컴백 전이기도 하고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라 그런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쁘게 해주셔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라이브가 더 음미 타려 할까봐 진짜 고심고심해서 불렀는데도 아, 춤이 힘든 게아라이브가 너무 힘들어서 라이브 신경 써서 춤을 제대로 못 추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웅이 하고 시원의 모자까지 생겨서 도 놔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좀더 좀 힘들긴 하지. 모르겠다. 이번 곡이 나하튼 제일 힘든 것 같아. 뭔가 좀더 치명적이면서 귀엽고 섹시한 무대를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모니터 해봤는데 조금 표정이 조금 아쉬워서 멤버들끼리도 좀더 피드백 주고받고 준비하면 은 다음 주는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달림들이 처음 보실 무대 엠카로 돌아가 볼까요? 레츠 고! 어, 어, 어. 저희 원하스가 인가에서 엠카로 날라왔습니다. <목소리> 역대급 <목소리> 최고 <목소리> 최초 온게 엠카모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물렸어요. 짜잔! <목소리> 보여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방금 샵에서 쉬고 있다가 묻었어요. 물렸어요. 그러니까 왜? 소파에서소파있는거 있어 보니까. 근데 많이 찍은 겁니다. 아까 통, 통 부었어요. 저는 그러면 산호굴 찍고 모 게. f i 스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 i 이 i s h f i n i s 노력 노력 i s 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inish! f i n i s 진짜 피 n i s h Finish! Finish! f i n i 그럼 가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음악방송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요? 아, 점프! 하나 둘, 둘 셋. 셋! 한! 아, 또 안, 또 한! 또안 뛰어! 저번에도 안 뛰었던데? Go. 승헌이들 그.. 뭐야 롤러코스터 체험. 리 아, 롤러 <놀린> <놀린> <놀린> 버튼 누르면 이게 카메라가 내려가 봐봐 <웃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람쥐보다는 뭔가 그 요즘 뱀을 많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람쥐는 약간 이게 포인트잖아요 볼살 네, 볼살이 포인트인데 볼살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기소개 뭐 자기소개야 자기소개 내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운동 추천 나도 시간 내지 않고 숙소 살 시는 운동이 어딨어? <웃음> 시간 내서 해야 돼? 시간 내서 해야지 당연히. 음, 나는 보통 그때 운동하지 <웃음> 새벽 6 시나 아니면 저녁 9 시? 왜 이렇게 늦게 운동하죠?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아하하하. 아 <웃음> 옛날 옛날 캠도 그렇게 안 좋았어. 정말 방송 보는. 좋았어 좋았어. 아 허차오른다. <웃음> 이들이 <웃음> 알죠? 알죠. 아, 구해줘아녀다가고 영브리씨는 내가 씨아 형이 시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아, 잖아 소유 형영브리씨는 내가 좋아합니다. 아, 네. 브리 씨. 는 내가 좋아니다 아, 브리스는 내가 좋아합니다. 아, 브리스는 내가 아다 아, 브리스는 아합이다 아, 는데아죄송브리스합니다 아, 브리스는 내가 좋아합니다. 아, 브리스는 내가 좋아합니다. 아, 브합니다 아, 브리스는 아합니다 아, 브스아합니다 아, 아합니다스아 야 뭐해 다가오는 야보도로온야냐그 나오지 아, 마너안 찍을 거니까 가가야 <웃음> <가. 웃음> <웃음> <웃음> 하루 정일 이것만 나오는 거아야 빨리 엉덩이 흔들어 와, 빨리 나 이거 고싶어쇼에선 괜찮아 아이 뭐.. <웃음> <웃음> 어 뭐야? 방금 뭐야? e i o the d o p e i o the d o p e 뮤비 i o the <웃음> <웃음> d o <웃음> <웃음>